같은 그대가 나를 스쳐가 모든 시간이 멈추게 둘만의 세상으로 가 못다 한 말을 전하 I c e I'm n t the y o so n